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. 하나님 주신 선물 오늘나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예수님 고난받다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. 임 주어신 선물 오 놀라운 주어의 볕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시 소, oh, 예. Yeah.